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뚜렷한 위험 통지 의무 위반 시 설명 의무는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 55265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망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그 이륜 자동차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알리 의무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에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사실이 비추어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는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 또는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구입 경위, 용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의사로 이사건의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여 실제 출퇴근, 업무처리 등 여러 용도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설명 고지의무 위반 여부 이사건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후 알리의무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를 별도로 명시하거나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가 여부 피고로서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라고 할수 있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즉 2019년 1월 17일 무렵에야 비로소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손해 사정 보고서 수령 당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각본 계약은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